안녕하세요.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. 오늘은요. 마이크를 새로 교체를 했어요. 워낙 제 목소리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꽤나 사실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늘 유튜브를 찍는 동안은요. 벌써 유튜브 시작한 지도 한 3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네요. 네 번째 교체한 마이크인데 오늘은 그 성능 테스트를 겸해서 짧은 영상을 올리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. 어, 어저께 저한테 그상 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어, 질문을 주셨던 그 사모님께서 어, 사실은 다른 질문도 같이 주셨던 게 있는데요. 어,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어, 이미 그 사모님은 1주택을 10년째 소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어,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를 성계조합원의 자격으로, 어, 철거가 다 되고 동호수까지 추첨을 했던, 어, 그런 이제, 어, 성계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을 성계조합원 자격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이세요. 그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죠. 부산이 막 조정이 풀렸다가, 그 이후에 물론 다시 묶였긴 했지만, 비조정 때 매수를 했고, 그니까 1주택 상태에서 비조정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. 근데 지금 이제 입주를 하는 오늘 이 순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입주권은 조정 대상 지역 1대 입주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럴 때 소장님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는 제가 나중에 앞에 집을 비가세로 팔고 입주 후 완공 2년 안에 비가세로 처분을 하고 어, 그 다음에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를 어 2년 더 보유했다가 어,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매도를 하고자 하는데 그 비과세 요건에 소장님 현지 레미안 어반파크도 제가 비조정 때 샀고 조정 때 입주를 하는데 이거는 거주를 2년을 해야 됩니까?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됩니까? 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, 중요한 건 소장님 제가 주변에 질문을 이렇게 드려도 답이 다 틀리고 뭐 어떤 분은 비조정 때 계약을 했으니까 어, 거주요건 없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심지어 해당 관공서에 전화로 질문을 했더니, 거기서도 비소정되게 하겠으니까 거주 안 해도 되죠? 이런 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했던 내용으로는 그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안내를 하고 계신 그 현장에 뭐또그 답을 드렸던 소양님이 계시다 하면,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더 점검하시고 또 전문 세무사님들께 한번더 그 자문을 구하셔서 정확한 답을 드리는 게또 어 사고를 막지 않을까 싶어서 어좀 조심을 서로 했으면 더좀 유익하지 않겠나 싶은 뜻으로 이 영상을 사실은 마이크 바꾼 기념도 있지만 촬영을 해봅니다 어 이게 보시면요 그게 제가 배우고 정리했던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. 만약에 무주택이잖아요. 예를 들어 전 세대원이 전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에요.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이 예를 들어 비조정 때 매수를 했어요. 그러다가 조정 때 입주 무주택입니다. 무주택 이럴 때는 비조정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입주 당시에 조정이라 해도 이거 하나만 있는 분은 분양권이나 이제 입주권이겠죠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럴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는 걸로 알아요 무주택인 경우에 이거는 그 조문에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외조항에 어, 특례처럼 적용되는 그런 조항에 근데 만약에 이미 1주택 이상 다주택인 거예요. 1주택이 있어요. 그 매수할 당시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성계조합원이겠죠. 이거는 관처 이전부터 집 가지신 분 말고요. 어, 이랬는데 이거를 계약할 당시에 다주택자 1주택 이상 이런 분이 만약에 비조정 때 매수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몇년 동안 공사를 하잖아요. 분양권이고 입주권이고 공사를 쭉 해서 입주 때, 조정 때 입주를 하는 거예요. 아까와 차이점은 뭐가 다릅니까? 앞에 분은 무주택이었고 지금 이분은 1주택 이상 집이 있는 상태에서 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를 하신 경우예요. 계약할 당시가. 계약할 당시에 다른 집이 있고 요 입주권이나 분양권 중에 하나를 이제 산 거죠. 이럴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.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분한테는 어, 뭐, 뭐가 혜택이 있죠? 조정 때 만약에 계약할 때도 조정이었고 입주 때도 조정인 분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그 입주권을 비조정 때 매수했고 입주 때만 조정인 분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했더니 조정 때 계약도 하고 조정 때어 입주도 하는 이런 요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요게 처분 기간이 달라요. 처분 기간이. 지금은 이제 조정, 내가 A도 조정에 가지고있고 조정 하나 있는 상태에서 B 거를 조정 때 하나 더 사면 지금은 2년 안에 처분이잖아요. 이게 옛날에 아번에 뭐 처분하고 했을 때는 1년 안에 처분하고 뭐 B로 전입까지 해야 되고 요런 처분 기간들 있잖아요. 요런 게. 내가 조정 때 샀는데 조정 때 계약했는데 입주 때도 조정이다 하면 처분기간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요. 근데 내가 살 당시에 비조정 때 계약을 했잖아요. 계약 그럴 때는 처분기간은 비조정 때 계약을 했으니까 3년이에요. 처분기간은 앞에 A주택 처분기간은. 근데 거주요건은요? 새로 산그 입주권의 거주요건은요? 내가 비록 비조정 때 샀지만 다른 A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비입주권이 입주할 당시에 조정이면 그거는 반드시 거주요건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아주 편하게 아이고 예 저기 뭐 소장님 저 비조정 때 이거 매수했는데요. 비조정 때 매수했으니까 뭐 이거는 거주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? 이래 물으면 그냥 쉽게 그것만 보고 답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? 세금 사고 나고 싶으면 그냥 바로 답드리도 됩니다. 그런데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셔야 되고 다주택이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할 당시에 조정이면 거주요건이 따라붙습니다. 입주 당시에도 비조정으로 풀려있다.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거주요건이 없겠죠. 계약할 당시는 비조정이었어도 입주할 당시가 조정이면 그 입주권 하나만 가진 사람과 다른 집이 있던 상태에서 그걸 비조정 때 어, 매수를 한 사람과는 거주요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, 세금이 예를 들어 뭐 나, 안 나올 거를 나오는 걸로 보수적으로 안내를 했다 그러면 세금 사고는 안 나잖아요 뭐 세금 모르고 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계산타계가 환급받으라고 연락이 오겠죠 그런데 세금이 없는 걸로 안내를 받았어요 거주를 안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주 안하고 비과세라고 세금 신고도 안 했는데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양도세 신고 안 했다고 날아와 보세요. 난리가 나겠죠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. 어 지금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처럼 비조정 때 승계조합원을 매수하셨어도 지금 조정 때 입주를 하게 되면 거주요건 지키셔야 됩니다. 무주택자 외에는 이주택 이상부터는 근데 부산이 만약에 곧 조정이 풀릴 여지도 있잖아요. 조정이 풀리고 난 후에 예를 들어 연지 어반파크가 사용성인 일이 돌아오고 그 이후에 만약에 뭐어 입주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비조정 때뭐 사용성인 일이니까. 지금 간당간당한 날짜 아닙니까. 9월 말부터 아닌가요 저기가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오늘 마이크 바꾼 기념으로 이렇게 혼자 어제 <웃음> 질문 받았던 내용을 상생임대주택과 함께 답을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또 따로 올려야지 이랬는데 오늘 뭐 그냥 같이 올렸네요 행복한 밤 되시고요 마이크 성능 어떤가요? 그냥 이렇게 이제 쭉 가겠습니다 어, <웃음> 초롱부동산은요 매물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유튜브 영상 밑에 제목 그 글자 옆에 이렇게 밑으로 된 그 화살표 같은 걸 클릭하시면 밑에 그 단톡방 들어오는 주소라든지 이런 게쭉 링크가 다 나와 있어요. 어 그리로 들어오시면 또 다양한 금매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어, 오늘도 좋아요 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늘 힘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행복한 밤 되십시오.